근데 네. 흰 동백도 있고 와 벌이 너무 많아 그리고 빨간 동백도 있다라는 거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와 너무 신기하죠? 음흰 동백 그리고 빨간 동백 한 가지에 같이 있어 이렇게 신기반기